제거한 자리에 다시 조립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야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투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십여 대의 차량을 접하다 보면 차 안에 탑승했을 때 전해지는 향기에 의해서 차주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향기는 탑승자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히터를 틀었을 때내 차의 크태한 냄새를 없애는 방법과 또내 차에서 좋은 향기는 나지만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보이질 않는 곳에 설치하는 신개념 탈취제와 방향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동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동투뷰, 날씨가 춥고 히터를 틀어야 하지만 추우니까 환기는 시키지 못하고 쾌쾌한 냄새는 나고 매번 차를 탈 때마다 불쾌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까 바로 에어컨 필터를 점검하고 차 안에 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해야겠지 그 다음으로 좋은 향이 나는 방향제로 차 안에 향기를 꽉 채워주면 훨씬 좋겠지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필터를 활용한 신개념 탈취 방법과 신개념 방향제 설치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내가 오늘 소개할 신개념 제품을 공개하도록 할게 바로 이것들인데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광고는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탈취제와 방향제로 우선 이쪽에 있는 탈취제는 시중에 일반 탈취제처럼 직접 분사하거나 연기로 훈연하는 방법이 아니고 에어컨 필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고 방향제 역시 에어컨 필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야 그럼 바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하고 탈취제의 사용방법과 방향제의 사용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글로브 박스를 열고 안쪽에 좌우를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빼내서 벌려주고 두 번째, 안쪽 상단에 에어컨 커버를 양손으로 잡아 벗겨낸 후에 에어컨 필터를 뽑아내고 다음 탈취제를 봉지에서 꺼내볼게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돼있고 향은 그냥 무향이야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두 갈래에 갈라진 틈이 있지 여기서 세 번째, 새 에어컨 필터를 준비하고 필터의 측면에 화살표 방향을 체크하고 상단 쪽 중앙에 탈취제를 끼워 넣은 다음 네 번째, 에어컨 필터를 끼워 넣고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고 글로브 박스를 닫은 다음 다섯 번째, 시동을 켜고 히터의 온도는 가장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하고 바람의 세기도 가장 강하게 설정을 한 다음 차 문을 닫고 10분 정도 대기 시간을 가진 후에 차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면 탈취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탈취 작업을 끝내고 여섯 번째, 다시 에어컨 필터를 꺼내 탈취 제를 빼내 제거를 하고 제거한 자리에 방향제를 끼워놓고 다시 조립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히터나 에어컨을 켜게 되면 차 안으로 자연스럽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좋은 향이 나오겠지 방향제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된다 하니까 에어컨필터의 교환 주기에 맞춰서 방향제도 교환해주면 되겠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잘 보셨습니까? 정작 차주들은 내 차의 냄새에 무뎌지고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냄새는 좋은 또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각인시키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방법 참고하시고 탈취와 좋은 향기로 내차 안을 꽉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갈린다 수고했어, 동TV요